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팜플렛 같은 시간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디자인은 어디에서든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배워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, 이렇게 제목과 시간, 내용들이 쫙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모양과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전환 효과까지 집어넣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 색깔을 바꾼다면 이렇게 어떤가요? 자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빈 슬라이드인데요 배경을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강렬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종이 같은 느낌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여기에 사각형 도형을 하나 크게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도형 하나 그렸고요 이제 중앙에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도형을 하나 그려 줄게요 삼각형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려서 반대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간 모양처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위아래로 하나씩 자, 이렇게 자 이렇게 집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도형들을 선택하셔서 상단에 있는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병합으로 가신 뒤에 빼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딱이 모양만큼 없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, 도형 병합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부터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20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쉐이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뒤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흰색 자 이렇게 채워준 뒤에 여기 살짝 그림자 효과를 줘야 되는데요 효과 그림자 미리 설정해서 여기 모든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. 그다음에는요. 투명도를 좀더 주고 크기는 살짝 줄이고 흐리게를좀더더 더 흐리게. 다시 포인트? 자, 이 정도만 주니까 오 뭔가 붕떠 있는 듯한 그런 살짝 입체적인 느낌이 나오게 되죠? 자, 그 다음. 자,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상단으로 조금씩만 이동시켜 줄게요. 그럼 어떻게 되는가? 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복사가 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입체적인 이런 모양처럼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줄게요. 살짝만. 자,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겹쳐진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. 어떤가요? 되게 간단하죠? 자, 이런 방식으로 일단 종이 모양을 만들어 봤고요. 두 번째 여기 책갈피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책갈피 모양 같은 경우에는 삽입,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도형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화살표 오각형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화살표 오각형을 누르시고 쉬프트 키를 누른 채 하나 일단 그려 줄게요. 자, 그리고 돌리는 겁니다. 이렇게. 자,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, 선 없음, 색상은 회색. 이런 색상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신 뒤에 이제 여기에 제목을 집어넣을 건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눌러서 그리고 글꼴 같은 경우에는 좀더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에 굵은 글꼴인 티몬, 몬소리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제목까지 집어넣었고요. 아래쪽에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내용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. 짠! 자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. 각자 텍스트 상자를 하나하나 만들어줘서 이렇게 제작을 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글꼴들은 나눔 스퀘어체이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모든 것을 그룹화 시킨 뒤에 이제 아래쪽에 원하는 만큼 복사를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복사 마지막 한번더 복사를 하면 간단하게 시간표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이거 그냥 그냥 11일 13일 뭐 이런 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오른쪽에도 생성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컨트롤 l 프트키 누른 채 복사를 하면 끝나는 거 어떤가요? 너무 쉽죠? 자,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상단에 전환을 누르시면 여기 전환 효과 중에서 페이지 말아넘기기 라고 하는 전환 효과가 있어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어떤가요?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팜플렛 용도로도 쓰일 수도 있고 옥의 홍보용으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행사요원, 뭐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간표를 보여줘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, 이지스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